알아? 무릎 이거 하는 거? 이거 약간 떠 있어야 돼. 이렇게 게 이렇게 알아서 떠. 어, 이 어, 어, 어, 어, 게 어, 어, 어, 거 어, 어, 어, 아, 어, 어, 어, 도저 어, 어, 어, 어, 어, 이 이게 설마 그거야? 와 어, 어, 어, 어, 어, 이 어, 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컨셉, 컨셉 오페라 하우스 <웃음> 네, 그럼 지금부터 엔화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가을의 성이 아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의견을난말안 <웃음> 하고 있을게 멋있어요 나도 알아 넌 뭐... 나가 <웃음> 다음 토론 주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좀 많이 이렇게 바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멤버들이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아, 있게 어떻게 음. 하면은 서로한테 되게 반향으로. 긍정적인 <웃음> 반향을 줄수 있을까? 좋은, 좋은 생각이에요. 음. 매일매일 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 때까지 자고 있으면서. <웃음> 꿈도 지금 꾸신 거예요? 꿈도 꾸고 있어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웃음> <웃음> <도안하고>. <웃음>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비싼 거는 하하하하 야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쟤 뭐야 페르로시 왜 가져가 페르로시 있어? 나도 나도 나도 하나 페르로시 하나 줘 저... 어? 어디 갔지? 페르로시 하나 줘아 뭐야 홈런불 하나 아니네 딱 나랑 잘 어울리는 골드 골드자 나랑 잘 어울리는 홈런불 혼난들. <웃음> <웃는들>. 나중에 가져가야 돼. <웃음> 성이야 너. <웃음> <채원에>. <웃음> 자, 단 떨어졌죠? 자, 하나씩 먹으세요. <웃음> 와. 오? 정숙하실게요. 자, 그러면 엔상회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 b 책부터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밀가루를 끊으면 은 라면 같은 거, 이런 지금 먹고 계시는 과자 이런 거일절못 먹어요 음. 빵도 못 먹고 음. 근데 고기를 끊으면 은 물론 단백질 보충은 안 되지만 단백질 보충은 충분히 콩이나 생선 그런 걸로 이제 다 보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라면, 과자 못 먹고 그리고 빵도 못 먹어 라면 과자 브런치 못, 못 먹어 고급스럽게 브런치 못, 못 먹어 음, 자, A팀 일단은 고기를 만약에 끊잖아요? 고기가 반찬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상상이 됩니까? 콩만 먹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웃음> 아니요 절대 못해 <웃음> 콩밥 먹으면 되잖 콩밥 괜찮은데데요 아니 뭐 어떻게 이거 이걸 <웃음> 그래서 솔직히 건강을 위해서도 밀가루를 끊는 게더 나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형이놀래요 <이리로> <웃음> 바로 가면 요 제가 반박을 하자면 지금 과자 먹고 있어요. 저 이거 끝나면 끊겠습니다. 미리 먹고 있는 거구나. 끊어야 되니까. 콩고기가 있어요. 아, 음. 콩고기. 고기 맛이 나는 콩이기 때문에. 내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리얼 속 고기가 고기. 아니면 만족이 안 되긴 합니다. <웃음> <너> 누구 팀이야? 누구 팀이야? 어, 좋아요. 커윈 좀비락자. 수술 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칼로. <웃음> 아니 그럼 더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웃음> 그렇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정찬성님한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응. 정찬성님도 많이 맞아보셨잖아요. 응. <웃음>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일리가 있네 그때. 약간 시각적인 경험 전신마취를 하세요 근데 이런 데막 찢어진 데는 수면마취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것보다도 정찬선 선수한테 받으면 의사분이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혹시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정찬선님한테 와지면은그 혹시나 하는 상황보다 더 악화될걸요? 더 악화될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UFG 선수인데 이국종 아, 뭐, 쌤 그것까지 살수 <웃음> 있죠 근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막 치면은 돌아오잖아 <웃음> 저희가 뭐, 기계 뭐, 아니잖아요 나도. 그럼 사람도 아, 그렇게 된다 네, 정찬성 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웃음> 네, 아 <고향> 사랑이네 사랑이네다 <웃음> 사랑이네, <웃음> 사랑이네. <웃음> 사랑이네. <웃음> 엄마 손약손이 자식이 말안 듣네? 에잇? 에잇? 약간 약간 이런, 이런. 네, 둘다 존경합니다 되게 네 <웃음> 근데 이렇게 오늘 중요한 프로 해봤거든요 어떠셨나요? 거의 꽁트였어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왜 이렇게 웃기니만이야. 왜? <웃음> 귀엽다. 아 일단은 어, 슈트 네. 입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슈트. 오. 슈트 입고 바퀴벌레랑 박재익 했네요. <웃음> <웃음> 성훈이 형 슈트 진짜 잘 어울려.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한번 연예 영딴해 줘. 네 어땠나요? 네. 네 어땠나요? 네. 계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냥... 그냥...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나가 준지서요. 오케이. 선우형은 어떠셨나요? 어,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토론해 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뭔가 학창 시절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음. 학교를 어디 다니셨어요? 자야? 칠보. 중학교. 칠보 중학교, 칠보 고등학교. 칠보 앞으로 더 간다는 그런 뜻인가? 요 칠보. 칠보, <웃음> 칠보 앞으로. 그럼 그 이상은 안 가는 건가? 그럼 그 이상은 안 가는 건가? 그렇 음. 아, <웃음> 죄송합니다 일곱 개의 보물이 봉...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일곱 개 나도 잘 모르겠어 럭키? 어? 음. 어? 오나이프 채택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하루 종일 웃을 일이 되게 많, 많았네요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습니다 박수도 오. 많이 쳤어요 한 오늘 하루 한만원 정도 벗고 아 오늘 오늘 진짜 아, <웃음> 벌었는데? <웃음> 그래가지고 오늘 저희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정한 그게 있잖아요 오늘부터 긍정적인 생각하기 그리고 한 입만 안 하기 그리고 갑분사 금지인데 이건 사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웃음> 어쩔 수 없는 음, 맞아요 고맙습니다 진짜야 꽁치지 마세요 뭐라고? 동장이잘 어울리네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목소리> 끝났다 오늘 이렇게 슈트 입고 진지한 토론 을 해봤는데요. 되게 재밌게 봐주실 편이지 않을까. 아, 솔직히 너무... 여태까지 했던 촬영 중에서 합들이 안에 들어요. 재미, 진짜. 아, 네, 오랜만에 정장 입었고요. 그래서 네, 슈트 사고 싶어졌어요. 사고는 싶은데 입고 갈 데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아직 못 사고 있어요. 오늘 쪼끼까지 먹어지고 네, 풀 착장인데, 아, 네, 슈트 언제 가는 곳 사보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웃음> 토론 게임을 되게 오랜만에 했던 거같고 네, 이런 게 일본에서는 되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처음 해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네, 바퀴벌레랑 음. 박제 좀 충격이었어요. 네, <웃음> 다음에도 할 기회가 있으면 더 잘하고 싶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안녕. 오늘 재밌었어요 약간 컨셉도 좀 있고 그리고 원래 막 그렇게 토론 같은 건못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하려 했는데 약간 진지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할수록 그래가지고 네, 멤버들하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봐요 안녕